응, 음, 근데 왜 여기 50인데 왜 여기 36이 두 번째 라인은 이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꽂았으니까 다니는 이십 단인 거고 여기는 이렇게 30을 걸쳤어, 가르쳐, 3을 걸쳤으니까. 아, 선생님, 그럼 여기는 500인가요? 500? 500, 네. 아. 만약에 여기다 연결하면 여기는 300이고 여기다 연결했으면 여기는 3. 음. 될것 같아요. 네.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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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그 얘를 단일 아니 아니 얘를 이제 Q는 I 곱하기 T로 하있거든요네이이 얘는 이 식을